어, 내가, 얘가, 어, 실제로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어, 서울 말이라고 하는 걸 그것도 한번 쓰거든요, 네. 마, 뭐, 표준말하고 사투리하고 안쓸것 같아. 야, 마, 한번 쓸거물 거라, 뭐, 겁나 부사다잉 자, 들가자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 골드디락스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음 아이고 예의 바르는 양반이구만 어 지금 유튜브 지금 촬영중인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아이 너무 귀여워 어 어디사람인지 아십니까? 에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모른다 카더라 모르죠 어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내 네, 부산 사투리 어야 뭐시마야 와 인자왔노 <웃음> 그 정도, 아 아무튼, 뭐. 안녕하세요. 야, 뭐, 뭐, 어디, 뭐. 어, 어, 또 무슨. 야, 이거, 뭐라, 뭐라 카노 그, 그, 무대? 어, 무대 연출 하다 왔습니까? 이, 참말이 등이, 뭐고, 이거? 아무고, 예? 어, 뭐고, 것 같은데. 칼에다가, 어, 기타에다가. 즐겁게 블러챗 하시고, 네, 블러챗에 요즘에, 어, 조용히 입쌉 닦고, 그냥, 어, 거울 보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그런, 그런 사람에게 가가, 다가가지고 네, 따쿵 한데북 때리고, 어, 그렇게 막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아이씨, 가만히 있지 못하네. 어이. 그래요. 어. 아이고. 용이들 내게 걸리셨나? 됐다. 네, 어 다시 왔습니다. 어, 요? 네, 난 몰라. Hello. Hello there.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코리아. 아한국인구나 네, 한국 사람입니다. 많이 돼지국밥에 한번 어뭐 돼지국밥에다가 어, 사토리 한번 섞어 먹어봤나. 어 내가 지금 어, 유튜버 촬영 중인데. 음, 괜찮아요. 혼고어 됐어. 하이, 니혼고 일 됐습니까? 아, 일본어 하이, 하이. 오, 큐티, 어, 가와이, 오, 가와이잖아요. 음, 아무튼 네 그래요. 내가 어, 지금은 내, 어, 표준말 쓰고 있는데 어. 텐션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래 돼요.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반가워요. 어이, 아이고 여러분들 다고수하고 마이 그래요. 그 표준말 말려. 뭔가 좀확실이가맞췄는데예 그, 예. 살짝 위화감이 봐. <웃음> 위화감이 들어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사투리하고, 네, 표준말하고, 썩는, 네, 표투리를 난 지금, 어, 전파하고 있으니까, 어, 유튜버에, 아. 곧 있으면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혹시 괜찮으신지? 당신이 춤만 추네요? 어, 괜찮다는 거를 그렇게 어, 열심히, 어, 야 춤으로, 이야, 야 이, 이, 사람, 이거 뭐, 뭐, 델이네 이거. 아무튼, <웃음> 그래요. 부 구독자 그 이름. 좀... 이잖아, 너. 거, 그 임원진데, 한국과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스시大好き 김치大好き 私私はキムチを本当に大好きですから うん. 포쇼가세요. 사케고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 이 사람. 어. 라이마 네, 뭐... 뭐라고요? 말만그어요 마이크 가능하셨잖아. 마이크 가능하했네 마이크는 가능합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드는... 말없이 어, 춤으로 어듬듬듬듬어 어, 유튜브 나와도 된다. 어, 그거를 그래서. 진짜 격렬하게 표현해 주셔서 <웃음> 네. 어 괜찮다고 방금 전에 갑자기 뭐어어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예. 네. 네. 아무튼 그래요. 아, 미치겠다. 영상 컨셉이 깨지고 있어. 어, 편집자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어, 그거지. 일단 영상 찍어놓고 올리면 나는 끝이니까. 예. Yeah. 아, 편집자가 왜 불쌍해요? 내, 내 좋다고 따라온 사람인데. 어, 무보수로. 와. 와. 그래 먹진 않고요. 그냥. 응작기자랑 음. 장기자랑 보세요어저 잠시만요 장기다. 이 양반아 그 뜨뜻하겠네 얘예 예. 아, 파인애플에 던졌어 요새 인사 대단하잖아 어, 옛날에 토마토 나한테 막 집어 던지더니 요즘에는 파인애플 나한테 집어 던진다 어 트위치 방송할 때는 막어 오지마 아무튼,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유튜버 골드 디락스 였고요. 네, 어, 이상 유튜버 였고요. 어, 유튜브 였습니다.